y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의 그래프가 점 2와 그 마이너스 3을 지낸다고 했으니까 네. 그 다음에 꼭 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아 저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럼 여기에 점 2와 마이너스 3이 그여기 겹치니까 네. x에 1를 되어주면 y는 마이너스 네. 8 여기 y에 마이너스 3을 되어주면 x는 4분의 3이구요. y는 마이너스 x와 진나면 y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<웃음> 그래프의 꼽기점이 네. 이거를 에, 그러면서 꼭기점이 p와 q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. 그리고 이 p와 q가 그 직선 y는 어, 마이너스 4x를 지닌다고 했으니까 네. 그 데이터 보면 p 는 어,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두개의 시대에서 여긴 반대적으로 여기서 p 플러스 q의 최대 값이라고 있으니까 어, 그 중에서 큰 값이 P는 7이 되고 네. 여기서 P는 7이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어, 28 그래서 아, 알지 아 여기서 P 플러스 Q가 어, 나올 수 있는 기준의 재래값이 되어 되니까 P는 1을 대입하면 네그 P는 마이너스 어, 4가 되고 오네 어,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은 의 답은 5에요 오 선생님 짱이에요! 여기 엑셀 대입하면 마이 k 마이너스 2가 되고 네. 그러니까 지금 기생이 많으셨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. K는 어 9분의 2보다 작아야 하는데 네. 그 K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 답은 3번이니